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타레비의 꾸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들고 온 콘텐츠는 월드경영 짜투리 식량의 사용법입니다. 자 어느정도 월드경영 레벨이 되셔가지고 일일제한 식량이 많아지신 분들은 월드경영을 두번 하더라도 식량이 좀 남게 됩니다. 자이 경우에 이 식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명 떠돌이 상인을 찾아다닌다 해서 떠상런이라고 불리는 방법이고요이 방법을 사용할 땐 특수무역품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영지에 있는 무역공방에서 특수제작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실 수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화등급 수정 또는 신화등급의 광원석 장식품이 필요합니다. 제작 탭에 보시면 1개짜리랑 3개짜리가 있는데 3개짜리가 효율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개짜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무역품을 제작하시면 인벤토리로 들어오게 되고요 인벤토리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무역을 하시는게 아니고 이 무역마차에 무역품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무역품을 실었다면 월드경영을 시작해주시면 되는데 떠돌이 상인은 한번 만났을 때 특수무역품을 단 3개만 구매를 합니다 종류별로 3개씩 구매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개짜리 광원석 장식품 3개 수정 장식품 3개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르다면 6개를 다 판매할 수 있지만 같은 종류의 장식품은 최대 한도가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개를 팔기 위해서는 3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어설프게 식량이 20%가 안될때는요 연결되어 있는 말을 해체해 주시고 더 낮은 세대의 말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적재식량 최대치를 낮춰주시면 20% 초과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역품을 다시 실었고요 그럼 진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부경비캠프에 들어오시게 되면 무역상점에서 벨리아마을에 판매할 수 있는 무역품을 구매해주세요 제가 이 떠돌이 상인이 나오는 조건을 찾아보기 위해서 별의별짓을 다 해봤어요 진짜 뭐 시간도 재보고 이동도 해보고 별의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해본게 마을에 나와서 가만히 있어보자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안나옵니다 움직여야 나오더라구요 자 이런식으로 벨리아마을로 이동을 해주십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떠돌이 상인 떠상런 가장 좋은 위치는 발레노스 자치령이에요왜 그러냐면 서부경비캠프에서 벨리아 마을까지 소모되는 식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동을 안하면 떠돌이 상인이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마을간 식량이 적게 들수록 유리하겠죠. 벨리아 마을에 도착을 하시면 무역상인한테 다시 또 식량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나오더라도 식량 1200을 소모하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시게 되면 서부경비캠프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은 구매해주세요 자 왜냐하면 저희는 다시 서부경비캠프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동을 하시다 보면 떠돌이 상인이 이렇게 출연했다고 나오는데요 요걸 보시면 요거 눌러가지고 떠돌이 상인한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동할 때 이벤트는 진행해주시는게 좋아요 이벤트 보통 진행하는데 10초 정도 소요되고 이벤트를 진행하면 식량 75를 얻습니다 자 이렇게 떠돌이 상인한테 도착을 하면 이 판매 탭에 보시면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정 장식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블랙스톤 이런게 파는데 필요하다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서부경비캠프로 돌아가주세요. 자 이런식으로 떠돌이 상인에게 물건을 전부 판매했다. 그러면 서부경비캠프로 다시 돌아와서 식량을 구매해주시고 월드경영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짜투리 식량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떠상런을 제가 한번 해봤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